분명히 새로 산 팝잇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없는 거야? 뭐 하나는 잃어버리고 뭐 하나는 분명히 가방에 뒀는데 사라지고 장난감들을 다 가방에 뒀는데 다 어디 간 거야?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? 구독해요 좋아요 해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오비키잖아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,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지요 뭐야 저거 크리스마스 트리잖아. 헉, 너무 갖고 싶어. 그리고 또제 미키마우스 파비백을 들고 있잖아. 헉, 너무 부러워. <웃음>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로 알려주세요. 신상을 많이 갖고 있네. 아무래도 오미키랑 말랑이 거래서다 훔쳐버려야겠어. <웃음> 어, 비키 왔니? 아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머리 하셨네요. 어, 머리 했어. 어? 어, 어, 어, 어. <웃음> 진짜 이상해. <웃음> 너무 웃겨. <웃음> 선생님 진짜 예뻐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어? <웃음> 비키가 커서 잘 되겠다. 이쪽 방 들어가서 한번 볼까? 네. 총총 아부 떨기는 좋아, 좋아, 손 중국의 망고 타다. 네. 잘했어. 일곱 번 연습하자. 네. 아, 연습하기 전에. 듀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제발 닌텐도 받게 해주세요 어, 뭐야 박세인? 야 오비키 말랑이 거래해 야너 저번에도 그렇게 혼나놓고 또 말랑이 거래하게? 지금 걸릴 일 없어 왜? 네? 응? 선생님 들어오면 우리 둘다 끝이야 <웃음> 선생님 지금 통화 중이셔 지금 화장실이 아주 물바다인데 세면대가 자꾸 새서요 저번에 한번 고쳤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. 딱한 판만 하고 가라. 걸리면 끝난다. 그래. 오비키 걸려들었어. 다 뺏어주겠다. 응? <웃음> 뭐부터 거래하실 건지 먼저 패를 보여주시죠. 저는 이거요. 어몽어스 파잇 어몽어스 파잇저오리온이 갖고 싶어 하던 건데.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음 그럼 전 이거요 우주파빗 이거 느낌 되게 좋아 다 동그라미가 다른데 특히 나는 이거가 너무 좋아 이거랑 이거 오, 좋잖아 야 박생 이제 가너한번다 했잖아 이번에도 우리 걸리면 끝이야 그래 뭐난 그냥 이런 문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누르고 뒷부분을 누르는 거지 주먹으로 팍! 마블이 잘 돼있고 엄청 예쁘지? 근데 이 상태에서 누르는 게 최고야 이어리 있다고 느낌 최고야 야, 음. 야 그럼 그 거래 할까 그것만 한판 할까 그러던지 이거랑 거래 하실 거 있나요 음 그거랑 음이 이거 어때 뭐야 파잇가방에서파잇을또 꺼내잖아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다 누르잖아 이 부분이 킬포야 봐봐 오 장난 아니지 이게 최고 너무 좋겠잖아 내파잇 동전 가방은 아예 눌리질 않는데 너무 재밌겠잖아 하하 <웃음> 수라 무슨 소리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라고 왜 에? 이거 충분히 좋은데 그거 추가해 그거 개구리알말랑이 아이거남데 이거 우리 오키님이 주신거야 아 맞다 나 이거 너한테 자랑하려고 랬는데 봐봐 이거, 오, 이렇게 쭉 늘어나고, 이거 색깔도 되게 예쁘다. 레인보우 개구리알. 그걸 받았다고? 부러워. 그럼, 저 크리스마스 파빗. 저거 내. 이걸 내라고? 그래, 이거 내지 뭐. 대신 나도 추가해주세요. 추가! 추가, 추가, 추가! 저 크리스마스 파빗이 제일 갖고 싶었는데, 너무 쉽게 내잖아? 아 이거 엄마가 모르고 주문할 때두 개를 주문한 거야. 환불한다고 했는데 배송비가 더 든다 그래서. 그냥 나 집에 하나 더 있어 이거. 하, 다행이다. 안낼줄 알았는데. 어쨌든 추가해 주세요. 추가. 이렇게된 승인 못 하지. 추가. 인정. 그럼 이건 어때? 이건 너가 좋아할 걸? 후, 생일 케이크 팝잇. 헉, 생일 케이크 팝잇? 우와 너무 예쁘다. 예쁘지? 이제 승인? 승인? 아니지. 뭐라고? 이건 파비시 두 장이 겹쳐있는데, 넌한 장만 냈잖아. 추가해주세요, 추가! 이제 낼거 없는데? 낼거 없어? 야, 그럼 너가 나 대신에 피아노 일곱 번 연습해줘. 뭐라고? 그거 해, 그거. 그거 추가하라고. 너 쉽잖아. 여기에 피아노 연습 일곱 번을 추가해서 거래하라고? 그렇지 이것만 쳐주면 돼 저거야 껌이지 그치 껌이지? 그럼 승인? 그래 승인하지 뭐 까짓 거 승인? 승인 오 예스 오 예스 승인이다 어, 어, 어, 어. 완전 득템 저 <웃음> <자>, 이제 연습해라 <웃음> 까짓 거 해주지 뭐 네, 바로 와주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애들이 잘하고 있나? 옆에서 팝이 타네, 얄밉게? 그럼 가만히 서 있냐, 심심한데? 음, 아직 하고 있네. 야, 두번더 남았어. 피아노 선생님 오실 수도 있어, 지금. 어? 짜증나.